멀었어? 금방 돼. 멀었어? 다 됐어. 다 됐어. 아직 멀었어? 다 됐어. 이제 나가. 아직이냐? 다 됐다고. 보채지도 마. 이제 나가. 아, 누나! 아 엄마가 어디니 이제 나간다 나가! 아이씨. 야! 너 지금 늦었는데 잠이 처오냐? 결혼식 늦었어 빨리 와 나 어때? 뭐가 막힌지 모르겠는데 에이씨... 안되는데... 남자 겁나 많이 오는데... 잠깐만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